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심기일전 두 번째 암기코드 해설 강의인데 우리 지난번에 정책론까지 공부했었죠 사실 중요한 건 투자론부터 있으니까 자 투자론부터 한번 보죠 오늘 수업은 아마 5시 반 정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상이 그런데 항상 예상보다 늦어져요 자 투자론 보죠 5단원 투자론 자, 첫 번째 보니까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있죠. 종종 저 부르세요. 이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언제 등장했냐면 우리가 투자론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어요.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고, 정의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 이걸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근데 더 중요한 건, 레버리지 효과에서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지만 위험 또한 커진다. 이게 이제 출제자가 많이 냈던 지문이죠. 돈 빌리면 위험 또한 커진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니까 자, 지분 수익률을 계산 문제에서 계산하는 식은 알고 있어야죠.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자,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을 쓸 건데 자 지분 수익을 쓸 때는 총수익에서 우리가 남의 수익을 빼야 돼요.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겠죠.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까지 합친 걸로 번 총수익에서 남의 수익을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는데 남의 돈은 은행 거잖아요. 은행의 수익이 뭐예요? 이자죠, 이자.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 은행이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고 얘의 수익은 이자니까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돼요.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이게 내돈만의 수익이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수익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그랬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에 가유순전후 중에 대표소득은 순소득 순소득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죠 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다 그럼 3억에 우리가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자본이득이고 이걸 가치상승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상승분, 이렇게. 이게 이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식이었죠.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거였고. 자, 근데 수익률로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새롭게 나올 걸 대비하여 종종 저 부르세요. 종합 수익률, 종합 수익률 빼기, 저당 수익률 부채 비율, 종종 저 부르세요 사칙연산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순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일단 계산할 때 가로 먼저 소가로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걸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곱하기 하고 마지막에 더하기 해야 답이 나와요 순서대로 하면 안 나와요 가로 먼저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서,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자, 종합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 만약에 10%가 나왔고, 금리가, 금리가 6% 나왔고,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50%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제시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지분수익률은 종종 저부르세요니까 적어놔보죠 종종 저부르세요 이렇게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자 종합수익률이 10% 더하기 10% 빼기 이건 저당수익률이죠 중요한 단어죠 이자율을 저당수익률이라 그래요 금리가 이자율이죠 6% 6% 곱하기 이미 여기가 퍼센트가 있으니까 여기 부채 비율은 퍼센트가 없는 걸 곱해줘야 되겠네 퍼센트 두 개짜리는 안 쓰니까 그럼 50%니까 퍼센트 되면 0.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도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잘 했으니까 자 이거 먼저 계산해야죠 그럼 얼마? 4%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해야죠 곱하면 얼마? 2% 마지막에 더하면 얼마? 12% 자기 자본 수익률이 12%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이 식만 외우면 쉽게 푸는 문제니까 보너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대비하여 종종 저 부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근데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이건 계산 문제 풀때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자두 번째 기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기 변경 하듯이 기변 기변 자,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예요. 투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변해서 항상 요구랑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기대가 변해서, 기대가 변해서 균형을 잃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자, 기대는 예상하는 수익률에 투자할 때, 어, 이 정도 벌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10%인데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얘가 만약에 8%다 이렇게 했다면 라 8% 만족하면 투자하는데 10% 예상되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기대가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려고 얘가 10%였는데 컸죠? 뭐 어떻게 됐나? 작아져서 8%가 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결국 작아진다라는 걸로 해서 가는 거예요. 기변,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기변. 이제 중간 과정을 본다라면 투자를 했으면 부동산을 샀으니까 수요가 증가겠죠. 하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을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대가 하락한다. 즉, 가치가 오르면 기대가 떨어지는데 이건 수업 중에 이해 시켜주셨으니까 암기코드에서는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그럼 반대로 이런 예 한번 보죠. 반대로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자 요구가 이렇게 크대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만약에 8%를 요구하고 있는데 8% 만족해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게 5%밖에 안 된다라면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수요가 준다. 그럼 가격이,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기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작았죠? 그럼 마지막에 기대가 어떻게 변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커져서 똑같아지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기변,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급이 있네요. 보급, 보급. 자,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라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보수적 투자자가 더 급하다 라는 거예요 이제 보수적 투자가 자 중요하죠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 그래요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엄청 위험한 투자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위험하게 느끼면 위험 대가를 더 요구할 거니까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순을 높이겠죠. 자,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은 세로축을 수익으로 쓰고 가로축을 위험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데 있다 겠해 보죠. 얘가 A고 B라고 했을 때둘다 위험을 싫어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위험이 커지면 그에 따른 대가를 더 줘야만 효용이, 만족이,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둘다 위험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그래요 위험 회피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적, 공격적, 위험을 덜 싫어하면 공격적, 엄청 싫어하면 보수적 이렇게 됐을 때자 그럼 해석해보면 위험이 여만큼 커질 때, 이만큼 커질 때, B는 여만큼만 올려주면 만족했는데, A는 여만큼 올려줘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이 커질 때, 더큰 수익을 줘야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이 커졌을 때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순위을더 높이는 사람을 누구? 보수적 투자자. 그래서 A가 뭐다? 보수적 투자자. A가 보수적이고, B가 공격적 투자자다.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급한 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 보수적이 크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어떤다? 커진다. 그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경사가 더 급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급. 뭐 시험 문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급하다. 자, 투자에 따른 위험. 우리가 이제 위험의 처, 위험의 종류와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암기돼야죠.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주로 나와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 법인이 있어요. 금사유. 충청도의 회사 이름이 금사유 이렇게 됐고. 법인이 있더라라고 네, 금사유법인 자 금융적 위험, 사업 위험,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 위험, 금사유법인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사업상 위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시운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암기돼 있고 이 단어의 뜻만 해서 가면 돼요 자 금융적 위험은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대출받는 걸 얘기해요 돈 빌리면 위험하죠? 못 갚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거예요 채무 불리행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금융 위험은 돈 빌릴 때즉 이걸 좀더 바꾸면 부채를 활용하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 위험 여기서 그럼 하나 우리가 해석할 건 돈을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100% 내 돈만으로 투자하면 그럼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여기 중에서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건 금융적 위험밖에 없고 자, 사업상 위험은 이 사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우리가 이제 학문에서 사업은 임대사업이고 임대사업을 영업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업, 영업.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했어요. 가유순전 이렇게 나온 거. 자, 임대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벌려고 했는데 이 수익성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못 벌게 되는 걸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사업 임대료 벌려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못 벌었다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게 사업에 문제가 생겼구나 사업상 위험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 위험 사업상 위험 자 유동성 중요한 단어죠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중요한 내용 부동산은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작다 현금화가 어렵다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손해볼 수가 있더라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 손해볼 수 있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같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손해보는 걸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 규제, 법률 변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험 인플레이션은 이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가지만 사실 이제 우리 학기론에서 중요한 건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가 나타나는 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럼 누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받죠. 근데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겠네. 그럼 은행은 손해죠.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기관 불리하다. 임대인은 어때요? 임대료를 받지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로 받겠네. 임대인도 손해겠네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임대인은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이게 이제 언제나 뭐 거의 모든 단어에서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플레 발생했을 때. 이걸 인플레 위험. 자, 그럼 이제 금사유, 법인 이렇게 암기해 놓고 단어의 뜻을 해석해야 되겠죠. 사업은 임대사업. 자, 이때 사업상 위험을 시, 운, 위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사업상 위험은 임대료 수익을 못 버는 위험이죠. 임대료 수입이 나빠진 원인이 시장의 문제냐 운영이 어려운 거냐 위치의 문제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를 못 벌었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어서 임대료 수익을못 버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공실률이 높아졌다 이거 임수 수익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는 거고 또는 경기가 침체됐다 수요 공급이 줄어든 거야 이렇게 수요 공급, 경기 또는 뭐 임대율, 공실료 이런 거 나오면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 자 운영은 운영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래서 운영 경비가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수도료, 난방료, 인건비도 올라갔고 자,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 벌었는데 경비 다 내니까 남는 돈이 없네 운영에 대한 문제 또는 일할 사람도 필요하죠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가 파업했어. 일할 사람이 없네. 운영이 어렵네. 운영위험이라고 하고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거죠.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변화요. 변화가 나타나서 절대적 위치는 안 변하죠.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안 변하는데 가만히 다 있지만 사실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거야내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여기 주변에 낙후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못 구해. 또는 주변에 예를 들면 장례시장 나오거나 장례시장이 들어섰거나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임차인을 못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걸 위치위험. 자, 그러니까 결론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투자에 따른 위험 나오면 금사유, 법인, 이 사업상 위험에 시운이 이렇게 있다. 암기 돼야 되고. 자, 답으로는 사실 이것보다는 얘가 답으로 더 나와요. 위험을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거자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거자 보조 회전 통감 이렇게 외웠는데 금사유법인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보조 회전 통을 만든다 이 통에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금사유법인에서 보조 회전 통 만드는데 감 들어있더라 이렇게 자 보는 보수 예측 예측 위험, 조정, 위험은 위험처리니까 위험은 빼고 보조,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위험의 통제에서 우리가 그냥 보수적 예측, 조정할인율법, 회피, 전가, 통제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보조, 회전, 통에 감들어 있다 이때 통제할 때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보죠. 보수적 죠보 예측은 예측의 미래를, 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야, 미래 무조건 잘될 거야. 함부로 막 투자하지 말고 미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안될 거야.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돼. 비관적으로 예측해서 조심스럽게 미래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가 아니라 미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못벌 거야 라고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 예측은? 보수적 예측은? 미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 하잖아요 예상 수익률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요 무조건 돈잘벌 거야 하고 막 투자하지 말고 네가 생각보다 돈못벌 거야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여기 중요하죠 자 할인율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속 쓰고 있어요 할인율을 일반적으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가면 어, 감정평가에 가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그냥 지금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데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데 자, 이 정확한 내용을 보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수익을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PF에서 장래 수익을 돈 벌게 확실하니까 믿고 돈 빌려줘 라고 하는 걸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 현금 흐름은 장래 수익이에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환원이나 할인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물론 명확히 따지면 뉘앙스가 있어요 우린 근데 90점 맞을 거 아니니까 이런 건구굳에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자 할인율을 뭘로 쓸수 있냐면 환원율로 쓸수 있는 거예요 환원율, 환원율 환원율 할인하거나 환원하거나 똑같은 얘기로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위험이 커질수록 또는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얘가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요구 수익률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요구수록 커지면 할인율도 높인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에서는 감정평가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환원율도 높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높인다 위험 커질수록 요구수익률, 할인율, 환원율 다 높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투자를 잘한다 안한다 투자를 잘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막 투자하지 말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요구수익률 어떻게 한다? 높여야 된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걸 위험조정할인율법이라그래요 자, 할인율을 뭐한다? 조정한다. 그래서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요구수익률을 뭐한다? 높인다 해요. 근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인율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건 할인율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높이는데 이때 할인율에 의미하는 바가 요구수익률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위험의 회피 피하겠다 다 제외시킬 거야 나 위험한 건 투자하지 않겠다 다 제외시키는 거 그럼 위험한 대가는 얻지를 못하겠네 위험한 건다 내가 제외시키니까 그러면 위험의 회피만 계속하면 위험에 따른 대가는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얻는 게 있지 뭐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잖아 뭐예요 무위험률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얻을 수 있죠 예금 금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위험률의 시간대가 그러니까 위험의 해피만 계속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뿐이다. 그렇다라면 부동산 투자에 의의가 없는 거네. 은행에 맡기는 거랑 똑같은 수익밖에 못 얻으니까. 이건 뭐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더 얻으려고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 대가가 있는 것이 게 부동산 투자의 의인데 위험의 회피만 계속하면 부동산 투자의 의가 없겠다 은행에 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고 자 위험의 전가 자 중요하죠 위험의 전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방식의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가장 대표적인 변동금리 대출이 위험의 전가의 대표적인 예죠 누가 누구에게 떠넘긴다? 대출자 은행이죠 대출자 얘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위험을 떠넘기는 거 이걸 위험의 전가 대표적인 거죠 변동금리 대출 물론 이제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있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도 있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의 위험을 떠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의 전가에 우리 시험에는 보험계약 맺는 거, 임대료 인상계약 맺는 거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 대출자가 차입자의 위험 떠넘기는 거 위험의 전가. 자 위험의 통제. 이 통제라는 건 집중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수익이 중요한데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내가 집중 관리하려면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민감도를 따진다 해서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민감도 분석, 위험의 즉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따서 찾아내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자, 이때 민감도 분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하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 찾아냈다면 라 얘를 집중 관리하는 걸 위험의 통제라고 얘기해요 이때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개발 관련해서도 나왔죠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니까 자 위험은 이건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이건 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인을 투입요소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요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뭐예요? 수익이죠 이 결과인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하는 과정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민감도 분석이냐 흡수 분석이냐 이두개 구분하는 거죠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죠 과거의 임대율, 분양률 소비율을 조사해서 목적은 과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건 역사가 반복되니까 미래에 또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해서 미래를,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한 거죠 미래 예측하는 게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민감도 분석은 원인에 따라서 요인, 변수, 투입 요소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 수익의 결과에 예측해 보는 거 이런 과정을 민감도 결론은 원인에 따라 결과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민감도예요 과거의 소비율, 흡수율 조사하는 건 흡수율 분석이고 어렵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구분하는 거니까 위험의 통제에 활용되는 건 민감도 통에 감들어 있다 자, 그래서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거 보조 회전통 감 이랬죠. 같이 외워야 돼요. 금사유 법인에서 보조 회전통을 만들고 감 들어 있다 이렇게. 예전에는 어 선생님 너무 천재적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웃음> 요즘 요즘 분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화폐의 시간 같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같이 배웠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해보면 자, 내과계수가 있고 현과계수가 있는데 세개세개씩 3개, 있어요 이걸 딱 공부할 때 일시분의 내과계수는 이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자본하는 계수는 뭐냐면 뭔가를 구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구하려고 그래 얘를 구하려고 그래 자, 근데 얘를 알고 있어요 얘로부터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를 이걸 뭐라고 한다? 자본, 환원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의 생장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알고 있어 뭔가를 알고 있고 얘로부터, 이걸로부터 얘를 알아내려고 할때 곱해주기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하는 개수는 다 곱해줘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곱해줘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개수를 자본하는 개수 여섯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예를 읽을 때 일시불을 뭘로? 일시불의 내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제 나와야 돼 뭐를? 일시불을 뭘로? 일시불의 내가로 바꿔주려면 곱해줘야죠 뭘곱해준다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한 번을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죠. 내가는 미래 가치니까. 이때 뭘 곱해줬어요? 1 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해줬어요. 이1 플러스 아래 n승의 정체가 1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보죠. 1시불의 현가 개수. 1시불을 1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1시불을 1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줘야 된대요. 뭐다? 1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해주면 얘를 현재 가치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하는 개수는 다 뭘로 표현돼야 돼요? 곱하기로 표현돼야 돼. 그럼 얘를 곱하기로 바꾸려면 얘가 뭐로 바꿔야 된다? 역수로 바뀌어줘야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얘를 어떻게도 쓴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도 쓴다라는 거였어요 자 연금의 내가개수 보죠 얘는 연금을 연금의 내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죠 식을 쓰면 연금을 뭘로? 연금의 내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죠 이 곱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연금의 내가개수 그럼 식이 나와야 돼요 연금 곱하기 연금의 내가개수는 연금의 내가 이렇게 연금은 금액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금액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금액이 아니라 반복되는 금액 하나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했어요 주택연금 연금이란 말 나오죠 그럼 주택을 담보로 잡고 얘가 종신이라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300만 원씩 계속 100번을 받았대 100번을 그럼 연금은 얼마야? 300만 원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나 하나 연금은 하나 연금의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금은 반복되는 금액 하나 똑같은 금액을 연금 자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해요 연금을, 연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는 곱해준다 이 곱해주는 게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중요하네요 감채와 저당상수 자, 감채는 내가 미래 얼마를 모으려고 그래요, 목표액을 미래 얼마를 모으려고 하는데 얼마씩 돈을 낼 거냐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비백을 얼마씩 내야 되냐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비백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뭐야? 미래 목표액이에요 내가 3년 뒤에 5억을 모으려고 한다 5억을 알고 있어요 얼마씩 내야 될 거냐 나비백을 얼마씩 내야 될 거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여기에 미래, 목표액은 이미 알고 있고 뭘 구하려고 한다?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한다.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뭔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걸 뭐다? 감채, 기금계수예요. 미래 목표액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나비백을 계산할 수 있다. 나비백, 적금액, 불리백이라고도 얘기하죠. 얘 엄청 중요하죠. 저당상수. 얘는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이 딱 정해져 있어 네, 5억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기간이 10년이에요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될 거냐를 계산할 때 저당상수가 이용된대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대출액을 알고 있죠 대출액으로부터 뭘 계산한다?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는데 이게 뭐다?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계속 나오는 거죠 금융론에서도 나오고 감정평가에서 나오고 계속 나와요 저당상수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자 근데 중요한 건얘 원리금이 연금이 돼야 돼요 얘는 연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원리금이 연금이 되려면 매번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갚을 때 우리가 원금균등 방식 원리금균등 점증식이 있잖아요 원리금이 매번 똑같으려면 무슨 방식? 원리금균등이죠 그래서 이 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가능하고 저당상수라는 말 자체가 원리금 균등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원금 균등에서 뭐 저당상수가 얼마다 이거 무식한 얘기예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라는 거자 이때 이제 우리 역수 관계가 이렇게 역수라는 건 눈에 보여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10의 역수는 얼마? 10분의 1 0.1의 역수는 얼마? 0.1분의 1. 이건 계산기가 할 거니까. 1 나누기 0.1 하면 10 나오겠지. 이건 계산기가 할 거고. 만약에 0.3의 역수는 얼마? 0.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1분의, 1분의, 1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이때 좌우로 역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암기했던 건 뭐냐면, 위아래가 역수다. 그래서 현저한 역수다. 이거 외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 현저 역수다. 현저한 역수. 우리가 현저한, 명확한 이런 뜻이잖아요. 현저한 역수, 현저. 내 감이 역수죠. 뭐, 다 외우면 좋은데, 굳이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외운 다음에, 이게 완,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거 외우는 거지. 뭐, 내 감, 현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아, 물론 머리 좋으면 다 외워도 되고. 현저한 역수, 현저 역수. 역수는 곱하면 얼마? 1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분의 1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수는 곱해서 1되는 관계를 역수라고 얘기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외웠던 거 영업 현금 흐름은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 근데 제가 보기에 학계론 공부하는 사람은 다 외웠어 다 외워요 다 90% 이상이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영업 현금 흐름 영업의 임대료 수입에 따른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임대 사업에 따른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다섯 개가 뭐가 있다? 가유 순전후 이렇게 있다. 가유 순전후 전체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되는 거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계산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흐름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전체 흐름을 외워놓고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 중요한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임대로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순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순을 구하는 산식은 유비순이다 그래서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야 순을 구한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부채서비스액이 가장 중요해요 예, 얘가 다른 말로 동의어가 많죠? 부채서비스액을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원리금 얘기예요 그럼 얘가 들어간 시금 뭐냐? 라고 했을 때 순부채 전이죠. 순부채 전. 그래서 출제자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 흐름을 이용해서 뭔가 응용하는 문제 하나를 내겠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순부채 전이에요.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죠. 100% 내 돈만 투자했어.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건 어,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 없겠네. 근데 금융적 이은 제거할 수 있겠네. 자, 그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내 돈만 투자했으면 빌린 돈이 없죠. 그럼 부채 서비스가 얼마야? 0이죠. 그럼 얘가 들어간 시기 순 부채 전 얘가 0이면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순과 전이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응용 지문 나오면 순 부채 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소득 다섯 개 외워야 되고 전체가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전세 후 외워야 되고 별도로 순소득 구하는 거 유비순 부채서비스섹터라는 거 순부채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매각현금흐름도 있었어요. 매각현금흐름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이 있었는데 자 유는 원래 실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번 돈을 얘기하는 거죠. 총 매출 실제 번돈이 가능은 벌수 있는 가능한 벌수 있는 가능한 100% 임대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벌수 있는 소득이었고. 실제 번 돈은 유저 그러면 팔 때도 실제 판 거야 실제 이 실제 판 돈을 뭐라고 한다? 매도 금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얘 겹쳐서 이만큼이죠 야 실제에 당되는건 매도 금액이야 라고 하고 얘하고 똑같아 그럼 이게 순전후니까 여기에 순전후 들어가는 거죠 이건 순 이제 임대료 수입이 아니라 매도 금액, 또는 매도 금, 매도 액, 이렇게 얘기하고, 세전,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처분하면 처음에 투자했던 내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처분해야 들어오니까 복귀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건 얘랑 똑같네. 유부터 시작해서 똑같고, 이제 중요한 건, 야, 여기에서 영업 경비 대신에 뭘 뺀다? 매도 경비를 빼고, 부채 서비스 대신에 팔 때는 뭘 갚아야 된다? 잔금을 빼야 되고 이 영업소득세 대신에 뭘 뺀다? 양도소득세를 빼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매각에서는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서비스 대신에 잔금 그 다음에 소득세, 영업소득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빼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때 이런 얘기였었어요 매각이 나오면 당황하면 안 된다 영업 현금 흐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매각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매도금액에서 뭘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될 거냐 지금 보니까 순 나왔고 세전 나왔죠 그럼 중요한 거 순부채전 이렇게 떠올려서 그렇대요 이게 매각이라면 이제 이걸로 제이 해석하는 거예요 순 소득이 아니라 순매도금액이고 부채서비스가 아니라 잔금이고 얘는 세전 지분복계이란 말을 쓰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똑같이 이해해서 해석하는 거지 따로 뭐 매순전후 뭐 이렇게 매잔량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걸 이해해서 이거 대신에 뭘쓸 거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현금흐름의 소득 가유순전후 여기에 매순전후 이런 거안 했어 안 해도 돼요. 실제가 매도금액이 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개인 공부소감 이거 외워놔야죠 개인 공부소감 우리 공부소감 열락 어렵다 그렇죠 네. 메가에서 댓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의 댓글에 졸라 어렵네 이렇게 뭐 공부하시다가 너무 폭발했나봐, 스스로 감정이. <웃음> 뭐, 이해가 좀안 되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해야죠 어쩌겠어. 뭐, 힘들다는데. 어쨌든,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원하죠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임대인이 뭐 일해가지고, 내가 뭐 일한 게 있다, 대가로 얼마 가져갈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얼마 썼어, 이런 가져갈게, 이런 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 경비에.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 포함되지 않고 암기코드에 여게에 불량부채가 빠졌는데 공실은 언제나 불량부채랑 같이 다녀야 돼요 불량부채까지 함께해요 공실및 불량부채까지라는 거 공실만 적어졌는데 불량부채까지예요 공실및 불량부채 그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불포함 항목에 불포함 제외되는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불포함 항목 불량부채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실은 불량부채랑 같이 다닌다 개인공부, 부채서비스, 소득세, 감가상각 얘는 영업경비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영업경비는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이잖아요 임대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비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운영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게 포함될까? 라고 생각하면 운영할 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유지수선비가 가장 크겠죠 맞아요? 유지수선비 들어가겠죠 세금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 돼안 내야 돼?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 될 거고 보험 가입해야 돼요 화재보험 가입해야지 보험료 내야죠 임차인 관련면 광고도 해야 되겠죠 광고료도 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유틸리티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수도료, 전기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들 이게 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이런 것들 수도료,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건 들어가지만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놔야죠 자,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 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왔어요 순수한 이 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업은 임대 사업이고, 영업에서 얻은 수익을 임대료 수입이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 순소득이라는 거예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영업,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소득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알았어 세금 좀 낮춰줄게 라고 하면서 야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줄게 라고 한 거죠 빼줄게를 뭐하겠다? 공제할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딱두 개, 공제되는 건딱두개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가라는 거죠 대체 충당금은 번돈 중에서 나중에 여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걸 교체하려면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거 낙후돼 이게 노화되면 교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목돈 들어가니까 따로 좀 나중을 대비해서 모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돈이에요 번돈을 모아두는 거야 따로 세금 내야 돼안 내야 돼? 벌었으니까 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대책충당금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의 일부인 거예요. 나오면 도해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금, 충당금을 준비금이라 그래요. 나중에 운영하다가 세탁기 냉장고 교체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번돈에서 따로 떼어두기만 한 거죠. 번돈이잖아. 돈 벌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냥 번 돈이니까 세금 내야 되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소득의 일부예요. 그래서 순에다가 이감세율이지만 대체충당금 나오면 얘도 당연히 더 해야 된다. 소득이다. 그럼 대체충당금은 공제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빼주는 것만 공제되는 거야. 이자 감가상금만 공제다. 소득세 계산하는 거순이감세율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우리 하나 수업 중에 배웠어요. 자, 이걸 간단히 하면 순위감 세율이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 순위만. 나머지는 똑같고 순위가 전원주택에 살면 좋아졌다. 이런 거 있었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전 더하기 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순위가 순빼기인데 세전에다가 원금을 더한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순위만 그래서 순위가 전원주택 사니까 좋아졌어 이렇게 플러스로 됐어 라고 그래서 순위감 대신에 전 플러스 원 빼기 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순위만 전 더하기 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 순위가 물론 이건 우리 시험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나오면 계속 암기코드로 쓰긴 할 건데 아직 한 번도 등장을 안 해가지고 순위감 세율이 중요하고 자 할인법에서 보죠. 이것도 뭐 매년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법, 할인에서 미래 수익을 우리가 투자 분석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투자할 때 수입은 장래 발생하고 지출은 현재 발생하니까 시간에 화폐 시간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수입을 모아요. 뭐 할인해서 수입도 현재 값, 지출도 현재 값으로 비교하는 걸 할인법이라고 하죠. 할인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걸 인정해서 미래 값과 현재 값 다르니까 미래 값을, 미래 수입을 할인해서 비교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얘가 뭐가 있다?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죠 현가회수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 이렇게 되죠 순순의 현가 자 한번 복수 한번 해보죠 중요한 거이 표는 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순현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 현재 가치 그럼 예를 들면 당연히 내 친구가 치킨집 하는데 천만 원 벌었대요 지출이 600만 원이래 남은 게 400만 원이래 400만 원을 뭐라 그래? 순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순수익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순수익의 현재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죠. 얘는 할인법이니까 무조건 뭘 써야 돼? 현가를 써야 돼, 현가를, 현가를. 지출은 무조건 현가고 수입은 미래 값인데 할인했으니까 수입도 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수년가는 뭔 거? 수입에서 지출을 뺀값이라고 하는 거고 지수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비율을 지수라 그래요. 뭐에서 뭘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사람 서 있으면 입이 위에 있다. 입이 위에 있어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어떻게 해? 갖게 만드는 뭐다? 할인율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예를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라고 랬어요 내부수익률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계산된 무슨 수익률? 기대수익률 내부적인 기대수익률이에요 이 내부적인 기대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유입과 유출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유입과 유출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 자 이때 중요한 거 할인율이 중요하죠 할인율 그래서 수년가와 수익선을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라는 거였고 근데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내부 수익률이 자체가 할인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얘는 가얘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자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우수한 방법은 뭐? 수년가법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수년가는 뺐으니까 같으면 얼마? 0 0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얘는 나눴으니까 같으면 얼마? 1 이렇게 그러니까 수년가는 뺀 값이니까 같으면 0, 0이 기준이에요 0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나눴으니까 같으면 얼마? 1 근데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인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었어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 요구랑 비교해서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같아도 투자하는 거죠 수년가가 0이 나왔대 그럼 돈을 못번 거예요? 아니죠 벌었죠? 얼마큼 번 거야? 원하는 것만큼 요구되는 것만큼만 딱벌때0 나온다 그랬어요 1 나와도 요구되는 만큼 딱 벌었을 때1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성 주수가 자 그리고 같게 만든다를 그러면 야 같으면 수년가는 0이고 같으면 수익성 주수 1이니까 같게 만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주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얘기고 좀더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자면 수년가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우수한 이유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오 당연히 그러겠네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대요 그 다음에 재투자율이 합리적이대 오 그러면 좋은 얘기네 오 좋겠지 그다음세 번째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대 이게 좋은 얘기라 그랬어요 가치를 더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A 수년가가 100원이야 B의 수년가가 200원이야. 그럼 내가 AB를 같이 투자하려고 그래. 그럼 수년가가 얼마다? 300원이다. 그냥 더할수 있다. 근데 수익성 주수나 내부 수익률은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가 같이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거다. 세 가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했대요. 이때 할인율이란 말 대신에 재투자율이란 말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재투자를 나오면 할인율 얘기하는 거고, <웃음>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요구수익률 할인한다는 건, 그러면 먼저 분석을 하려면 할인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이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수익률이 높고, 공격적 투자자는 낮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투자 분석을 할때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얘는 요구 수익률이니까 할인율이 다르면 얘는 수년 가나 수익성 수수는 투자자에 따라서 수년 가나 수익성 수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구 수익률을 쓴다라는 의미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였고 순순의 현가 외워놔야 되고 자 투자론에서 이제 마지막 비율 분석법에서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림셈법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어림셈법에서는 수익률법과 수익률법이 승수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익률법과 승수. 얘와 얘는 무슨 관계? 역수. 그럼 만약에 수익률이 10%라는 건 이건 말이 없어도 1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해것만 쓰는 거고 얘는 몇 분의 몇. 10%는 몇 분의 몇. 나 실망하려 그래 퍼센트는 백분율 백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백에 대한 숫자 그럼 10%는 10 얼마? 백분의 10 백분의 10 얘기하는 거야 속상하려고 한다 진짜 자 그러면 수익률은 우리가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올라가야 되고 투자한 금 중에 번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10%가 수익률이라는 건 야, 100원 투자할 때 1년에 10원 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뒤집으면 승수 나온다는 거죠 그럼 10분의 100 나오는 거잖아요 값이 얼마? 10 이건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액 100원을 회수하는데 몇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를 얘기한다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어림셈법에서첫 번째 알아야 될거 승수는 작은 값일수록 유리한 투자인 거예요 이걸 회,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유 순전후 있는데 가유 둘다 조소득이에요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을 조소득이라 그래요 조순전후 이때 순에서 전으로갈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요 그러면 여기에 순에서 전으로갈때 남의 돈을 빼준 거죠 그러면 이 전과 후는 남의 돈을 뺐으니까 내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을 지분투자액에 대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조와 수는 아직 남의 돈을 빼기 전이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이 같이 있겠네 그러면 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을 쓴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그러면 수익률이든 승수든 조소득이든 순소득이든 수익률이든 승수든지 투자액은 다뭘 쓴다? 총투자액을 쓰고 얘와 얘는 지분투자액을 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봐요 조소득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뭐분의 뭐?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얘는 뭐분의 뭐? 총투자액분의 순소득 얘는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얘는 지분투자액분의 세후 이렇게 될 거고 승수는 뒤집은 거니까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누는 거죠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눴대 그럼 얘는 무슨 투자액을? 총투자액을 조소득으로 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으로 얘는 지분투자액을 세후로 나눴다죠 이 식은 외우는 게아니었어 투자액을 두 개로 기준 잡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이름이 있더라를 외워야 돼요 다른 이름이 순소득을 쓰면 자본이란 말을 쓸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순소득을 쓰면 자본이란 말을 쓸수 있어서 순소득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한다 이걸 줄여서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하고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한다요 물론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순소득은 자본이란 말쓸수 있고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승수가 회수기간이니까 맞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자본 환원율이 뭐야 이렇게 나왔어 자본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 순 떠올라야죠 그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환원율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 쓸 거냐라고 하면 총투자액과 순소득 자본회수기간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 쓰냐 그러면 총투자액과 순소득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세전이 나오면 지분이란 말 쓴다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분 투자액과 세전을 쓴다. 이렇게 탁 떠올라야 돼요. 라는 거. 이게 세 번째다.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알아야 되는 건첫 번째 숭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이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소득 수익률은 총소득 수익률이니까 다른 말로 총자산 회전률이라고도 해요 총소득 수익률을 총자산 회전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암기 코드에 이런 게 있었죠 자어림셈법에서 수익률과 승수를 얘기하는데 총소득 또는 조소득 나오면 총 들어가니까 총자산 회전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순 들어가면 뭐다? 자본이라는 말을 쓴다 자본환원율, 물론 줄에서 종합환원율이란 말도 써요 종합자본환원율 순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쓰니까 승수는 회수기간이니까 자본회수기간이란 말을 쓰고 새해 전이 들어가면 뭘 쓴다? 지분이란 말을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내가 진짜 80점 맞겠다 아니면 나는 좀 자랑스럽게 학교는 100점 맞겠다 그 다음에 더 세세한 걸 공부하는 거지. 이것도 모르고 뭐더 깊은 내용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요. 첫 번째, 승수의 의미. 두 번째, 투자액을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 구분하는 거. 순 나오면 자본. 세전 나오면 지분.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에서 뭐 우리 복습도 좀 하는 김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 대부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지. 지분 비율, 지분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그러면 전체 분의 대부액, 전체 분의 지분이죠. 야, 그러면 빌린 돈과 내 돈은 언제 나오냐? 라고 하면 총 투자한 돈 중에 빌린 돈 얼마고 내돈 얼마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빌린 돈, 총 투자액분의 지분, 그러면 대부 비율, 지분 비율이죠. 예를 들면, 야,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4억을 빌렸어. 그럼 10억 중에서 내돈 얼마? 6억. 그럼 0.4, 0.6이니까 더하면 얼마? 1. 이거죠. 더 해설되는 게또 하나 있죠. 잔금 비율과 상환비율. 전체 분의 잔금. 전체 분의 상환에. 전체는 뭐야? 갚은 돈과 못 갚은 돈 얘기하는 거죠. 돈 빌렸을 때 대출금 중에, 대출금 중에 못 갚은 돈, 잔금. 대출금 분의 잔금, 잔금 비율. 대출금 분의 상환에, 상환비율.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일되는 거두 가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하면 1. 잔금 비율과 상한 비율 합하면 1. 자, 근데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엄청 많대요. 이렇게.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무슨 비율 이렇게 많대요. 특히 이건 외워놔야지. LTV는 대부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LTV 대부 비율이다.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은 딱 하나 부채 비율밖에 없어요 얘는 뭐 분의 뭐? 내돈 분의 남의 돈 그래서 뭐라고? 지분 분의 부채 당연히 부채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 분의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해서 중요해 내돈 분의 남의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분의 부채 그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뭐를 뭐로 나눴다? 부채를 지분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가 특이한 비율이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이걸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지문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값 이렇게 얘기한다 자, 빌린 돈, 이것도 모르고 뭐 공부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빌린 돈,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걸 두 글자로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인자본 얘기하는 거죠 자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똑같은 거죠 A부동산을 총투자하는데 10억이 들어갔어 총투자액이 10억이야 그럼 A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총 10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과 총투자액은 똑같은 얘기고 중요한 거 부채서비스에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지불의 월부금 원리금은 원금이자 합친 거고 당연히 투자론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예요 이것도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말도 안돼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고 산수 공부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율 자, 우리가 이제 외웠던 가공, 유비, 순부채가 있는데 이걸 딱 적어놓고 비율은 자 이렇게 가서 하면 어떻게 쓰냐면 가분에공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중요한 거니까 뭐라고 공실비율, 공실율이라고 하겠네요 이렇게 가면 얘가 어떻게 쓰냐면 유분의 영업경비 쓰겠죠 얘가 중요하니까 영업경비율,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두 번째로 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률 외워야죠 얘를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기에는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또 특이해서 중요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감당률 뭐분의 뭐?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거 부채감당률 가장 중요한 비율이죠 부채감당률 그래서 얘는 사진을 찍으라그랬어요 눈으로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째려봐 가고 가고 가고 내리고 반대 나머지 뭐 해석하는 건 공실률, 영업경비 비율 이건 다 정해졌으니까 이거 기억하는 거죠 채무 불행률과 부채감당률 반대로 가는 거 부채감당률 자 이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비율이래요 그럼 얘가 크다는 건 돈을 잘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라는 얘기고 부채감당률이 크다는 건 부채를 감당할 비율이죠 돈을 잘 갚는다라는 얘기예요 비율이니까 같으면 이에요일 기준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어떠길 원한다? 크길 원한다. 채무 불리행률 1보다 작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 크면 돈못 갚는다. 얘 크면 돈을 잘 갚는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라건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죠.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보다 작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생했어요. 쉬었다가 다시 보죠.